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성추형은 이게 요게 이게 요게. 이게 요게. 이트만 잡아내면 되고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봐봐 뷰극 때문에 딱, 딱 구름이 잡혀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닮아요 비 마이 크리투 원형 이렇게 나왔다 뭐뭐일 것 같다 해석 나올 때는 더뭐일것 같다. 이렇게 잡힐 거야. 뭐가 됐나 오니까 이제 그 뒤쪽에는 뭐야? 뭐, 뭐, 뭐, 다. 여기 잡힐 거야. 이 부분 틀에서 연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 0대는더뭐할것 같다. 여기 지금 이러한 유형의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것이 디지타입. 이거 꾸며잖아요 맞지? S 부터에 대해 이게 중요하고요. 모든 부분이란, 어른이야 어른하고 10대하고 비교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어른보다 10대가. 근데 이렇게 했을까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10대가 더일것 같다, 뭐할것 같다, 이런, 이건 한 번에 덩어리로, 덩어리로 봐야 돼. 10대, 1대할 때. 이런 유형의 판단을 내릴. 그죠 뭐, 어른들보다. 이거 완벽하쓸줄 알아야 돼. 자, 아마 모든 정도 주고, 라이크리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번째거야두번째 거는 자 잠깐만. 위스틱 플러스 원형이 나왔죠? 위스틱 플스 원형이 과거의 일종의 습관 같은거야. 뭐무하분했다 과학자들 배려하고 생각 하고했다 여기 묶어 들어가는게 중요하잖아요. 기네가 어떻게 했다. 여기 지금 수동태로 나왔다. 여기가 끝냈다는 얘기야. 기네가 뭐하는 것을 끝내? 성장 끝냈다는 얘기야. 기네가 성장하는 걸 끝냈다. 요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네는 성장 어떤거야 그러면? 원형 나오면 안되지? 아닙니 그는 성장하는 것이 다 맞춰졌다. 내가 성장하는 걸다 끝냈다. 라고 생각하고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이 속에서. 어. 맞잖아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그 속에. 좋죠? 아이돌 타임은 일종의 접속사예요몸할 때쯤. You turned 12. 일찍 보내야 돼요. 네가 12살이 되었을 때쯤 뭐 하기 때문에 어, 이거잖아요. 이거. 두뇌는, 자, 씬스도 역시 접속사예요. 두뇌가 어디에 맥시멈, 최대의 크기야. 두뇌 받는 거야. 이치것도 놓치면 안 돼. 두뇌의 최대의 크기에 약, 대략 뭐. 이제 그 나이. 그 나이 12살이죠? 그 나이 무력의 최대의 크기의 도달하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돼. 핵심. 타면 안다 완전 타는 거 완타, 완타는 전시사 필요 없구 이러냐? 완전 타는 거니까 바로 어쩌나오는데리기 없어. 할수 있겠지? 풍고도 매번 해쓴 다음에 이것 다 지워. 그 자리에다가 써보는 거야. 이거 뿐만이야 처음 된다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뭔지 몰라요? 그니까 써, 어? That means. 그것이 뭐, 그 써갖고 레닌즈 이것이 의미하는 거야. 관심받는 게 분명히 있었어. 아까 학생들 기억이 안 나? 자, 10대의 교회는 여전히 성숙하고 있다. 자, 현재 진행형 쓰고 있어? 같이 걸린다. 그치? 여전히 성숙하고 있다. 아직도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내용은 아직도 성숙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 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치? 정확한 판단을 내리다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야? 완전히, 완전히 뭐가 아니라 발전한 것이야. 사실 이보다더 중요한 게 이것은, 이것은 이제 아으로 그대로 바뀌었죠? 이것은. 그대가 아직도 발달하고 있고 완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왔냐고. 10대가 예를 들면 뭐야? 위험한 결정을 내린거것 같다. 이거 결과죠?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결과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비코드가 아니라 와이드요 this maybe wise? 한 번에 갈수 있다 그랬죠? 어.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10대들은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웃음> 이거 너는힘드 이런. 10대들이 위험한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 여기 이게 나온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 원래대로 한다면 이 부분이 자, 봐. 공으로 바꿔주면 있음, 대죠되는 그 팀즈가 주어로 원래 있었던 거고 MAKE는 뭐? 동사로 있었던거예요 MAKE, RISKY, i 맞죠? 이 s 이 됐죠? 10대가 위험한, 어? 어, 위험한 점 판단을 내리는것 같다. 이거를 강도로 바꿔준 게 TV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이 야돼이 이 속에 이코드라는이 t 로 시작했다면 이렇게 알겠어스 t 로 시작했으면 이렇게 써줘요. 쓴다면 특정사항으로 연결을 야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는 통으로 중요합요네 번째 가 아닙니다, 네 번째 나난네 번째 때되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 묶음. 자,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는 부위가, 뇌의 감정을 통제하는 부위가, 이렇 주어. 자, 뭐라고 했어요? 더 빨리 게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뭐보다 비교 대상 차이라고 했어요. 이해 주어니까요. 여기 뭘뭐 쓴다고요? 대수는 어떤 게을 쓰는 놈이야? 어? 어,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거예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바로 지시대명사 대시야. 이때 주의할 점은 복수가 아니라는 점. 단순하는데이 파트는 너이전하고 똑같은 거니까. 단순해 파트 단순해요? 이제 메시지. 어? 그래서, 은의 부분. 음. 이거 비교해보세요. 감정을 통계하는 부위야 은혜의 어떤 부위. 자, 뒤에 거. 이게 맞아. 이거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앞서서 생각해서 어떤 위험을 평가하는, 평가하는, 직접 하는, 어? 자로 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위. 요거보다 바빠지지 않았다. 감성을 통제하는 부위가 더 빨리 성장한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치우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성적보다는. 이게 이제 완성이 돼야, 다 성숙해져야 이제 이성적 판단을 낼수 있다는 얘기네.